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고요 그 남자의 적극적인 대시로 나도 연애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 이 남자가 연락도 자주 해주고요 나를 많이 아껴주고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연애를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때 나는요 늘 행복의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쾌감들 때문에 연애를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럴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 요 카톡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밤새는 줄도 모르고요. 전화통화라도 하게 된다면 온갖 달콤한 말들과 가슴 설레는 느낌들을 주고받겠죠. 또 이번 주말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재밌게 보낼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길 거고요 기념일이 다가온다면 어떤 선물을 전해줄까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혹시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해보게 되죠 추운 날씨면 외투를 벗어주는 내 남자의 모습이나 내가 만약 아프다고 했을 때먼 길마다 안고 달려와서 약을 사주는 그런 모습들 만약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린 연애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 이렇게 설레고 두근거린 마음들이 점차 사그라들고요 내 상대방도 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카톡의 내용도 너무 일상적이고요 의미 없는 대화만 이어지고 있고요 밤새 달콤하게 주고받았던 전화통화는 요 어느 날부턴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나는 또 기다리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요 나는 전화통화를 기다리고 있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화를 안 해오면 속상하고 화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거면 내가 연애를 뭐하러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이러고 있는 중인데 더군다나 다른 커플들을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요 그들의 전화통화를 듣고 있자니 닭살이 돋아서 내가 닭이 될것 같아요 카톡을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보내고 있는 눈빛은 초롱초롱 하고요. 거기서 시선을 뗄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또 나는요, 나는 저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되죠. 그러다가 이번에 만난 이 남자는요, 나에게 그런 감정을 줄수 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 위험한 생각도 살짝 들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이 서운한 감정들이 내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돌아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늘 즐겁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늘 뜨겁고 열정적으로 다가와서 그 연애가 식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행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내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정말 나로 하여금 연애할 맛안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자꾸 투덜거리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요 나도 여차하면 이 연애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죠 나는 분명 사랑받고 싶어서 즐겁고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달콤한 대화를 밤새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 건데 지금 이건 내가 생각하는 연애가 분명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사실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나한테 조금만 달콤한 말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상이 많이 바쁘더라도요 조금만 시간을 내서 나와의 데이트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주려는 그런 노력만 해주면 될 텐데요 또 기념일에도요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요 그걸 기억해주고 편지라도 하나 나한테 적어주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내 남자가요 그걸 못해주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요 내 남자는요 그럼 내 남자는 나하고 왜 연애를 하는 걸까요? 내 남자도 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나처럼 분명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꿈꿨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내가 상상하는 연애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남자도 요 자기가 바쁠 때 여자가 자기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라 그런 마음을 전해 듣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카톡 대화를 할 때는 요 웃음과 기운이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 연애를 시작하니까 내 여자친구가 요 내가 힘들 때 노력하고 있는 자신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되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도 않으면서 전화를 못 했을 때는 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 서운해한단 말이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카톡 내용에는 요늘 서운하고 속상한 말들만 나한테 해와요 그래서 그런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혹 내가 카톡을 좀 늦게라도 보고 답장을 좀 늦게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인 나도요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연애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죠 남녀 모두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참잘 기대하지만 내가 내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내가 이 연애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때는 이 문제를요. 내 상대방에게서 찾게 되고요. 결국 내 상대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안 사랑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확정짓게 되겠죠. 그리고 분명 나도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애에 염증이 생겨서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지금 내 상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대는 지금 나하고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내 상대가 나보다는 더 나에게 노력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부족해서 우리 둘의 연애를 망쳐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